헤이 해가 뜨고 그야말로 세상에 파바이스 같은 이 멋진 날들을 끓이키며 나는 이곳에 살고 있네 이렇게 좋은 너이 누구야? 헬로? 모닝 모닝? 아 날씨 기가 막히도다 기가 막히도다 왔다 따 날씨가 뭐 이땀시롱종부요 이땀시롱 아 야, 탄성이 그냥 계속 나와요 탄성이 그냥 으아. 나의 모닝커피가 딱 있고 모닝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아침부터 바다내해아 좋다 담아도담아도담아도담아도담아도담아도담아도타아도 타마도 타마도 타마도 타마도 타마도 타마봐 국민 싸 d i s a p p i n t e 스무 빌 i i 잔 a v e i s 이제왔 세상이 너의 음식물을 피어있는 내 가슴을, 가슴을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자 오늘은 내일이 우리 다다의 생일이라 고창이몇 군데 없는 캣집에 가서 캣을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h a t e o do g s h i o deu o s o h wa w p ranan a n o j e 잘하시네. 아니, 아, 안 돼. 응, 네, 아, 라 돼. 아, 아, 니 돼. 아, 안 아, 안 돼. 아, 아, 안 돼. 아, 안 돼. 데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구나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여기 아, 니 돼. 아, 안 아, 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아은지금다지 꽃상에서가자 오래된 빵집을 할까? 백 찬가. 하가 찬가. 찬가. 찬가. 찬가. 찬가. 찬가. 찬가. 찬 하나 가 찬가. 찬가. 찬가. 찬 벚꽃, 벚꽃, 자, 맞아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는 크롱파워. 조용하다. 아, 그리고 요 골목은, 어저께. 저거네. 뭐지? 저거. 太護者もあった